여정을 떠난 여정! 오마이갓 에 o 바리 안녕하세요 여정인데요 오늘은 요 절친 마리한테 쓸데없는 선물 선물하기 챌린지를 시작해볼건데요 지금부터 쓸데없는 선물 쓸데없는 선물 쓸데없는 선물 쓸데없는 선물 줘버리기 챌린지 렛츠고! 먼저 포장지를 만들어줄 A4 이렇게 만들어줬 짠! 다 봉투를 만들어준 뒤에 선물을 포장해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로 마리랑 여행 갔을 때 슈퍼가 업소에서 받았던 일회용품 그때 한 2박 3일인가 묵었어가지고 저희가 안 씻는 바람에 많이 많이 받았거든요 예쁘게 포장을 해서 붙여서 첫 번째로는 항상 마리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파리바게트 생일 하트초 항상 안경을 즐겨 쓰는 마리가 앞을 답답해하기 때문에 옷으로 닦지 말라는 마음으로 클리너 부착머리끈 3개 비누, 수제비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폰 1개랑 기름종이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까진 주기 싫었는데 너무 너무 너무 쓸모가 있어서 안줄려 했는데요 피자 양말 크리스마스 양말 세트 이것도 줄게요 제가 그냥 아, 줄게 줄게 줄게 줄게 포장을 다 완료했는데요. 여기를 아쉽게도 못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짠. 다음 포장은 얜데요. 여기가 이렇게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제가 해볼게요. 포장 완성. 짠. 자, 이렇게 편지까지 썼고요. 선물과 그림도 완성했습니다. <목소리> 한지도 있어 내가 그리고 다 사인했어 아유 뭐 이런걸 또참 기대한다 기대한다 아니 이건.. 아니 이게 좀 그래? 이게 사인이야? 사람 몇명이는 우와 뭐야 이거야? 우와 안경 클리너다 우와 이건 뭐야? 쓰레기야? 비누. 아 비누야? 황자요 <웃음> <성자예요. 웃음>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웃음> 즉석포장인가요? 나만삭스나 잘못 읽어보했어 낭만삭스요 낭만 그것도 좋지 낭만적인 그것도 좋은데 나는 삭스도 여정이 좋아 여정이가 사준 낭만삭스가 더아 뭐야 양말이야? 이게귀데 크리스마스인가? 근데 지금 여름이긴 한데 매, 여름이에요 메리크 잇츠 홈트 과절 금지 스티커 진짜 초딩 같다 쓰레기인가? 아니 뭐야? 호텔에서 좋아왔어 우리 여행 갔을 때그림을잘 그래요 아니 나왜 뒤에서 창고 수술했는데 예쁘게 좀 그려주지. 아니 성경 말씀 같아. 주님의 말씀에 기대하세요. 주님의 언약식을 기대하세요. 아니 자, 나안 씻어? 아니 나타포도안 써. 아 이거 좋다. 좋아요. 당장 가려게요 당장 가려게쓰세요 아니 포장 누가 이렇게? 해? 선물 포장? 내가 연예인이라서 사인해준 거야. 사인도 이상해. 네. <웃음> 사실은 제가 마리씨한테 쓸데없는 선물하기 한건데 이렇게 좋아할 지 몰랐어요 <웃음> 아 그래요? <웃음> 네 아, 너무 좋은데요 선물. 존나 쓸모없는 선물 선물하기 챌린지 한건데 아, 너무 좋아해서 당황스러워요 됐네, 다 좋아해가지고 쭈리야 이거 먹을려? 파프리카 피자야 아니 이렇게 좋아할 줄 누가 알았어 이거 봐요 반...니... 리... 그 이게 뭐냐 반식사... 니삭스! 니삭스! 아니 쓸데없는 선물 이 선물하기 챌린지였는데 너무 좋아해서 당황스럽네. 나는 좋은데, 나는 감동적이야. 편지도 읽어야 돼 혹시 이걸로 하면 읽쁜가 아니 너무 방영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스티커도 준다 성이 없어. 그래, 눈물이라도 방구를 몇개 찍다가. 내가 낄 수도 있는 거지. 눈물이라도 흘려야 되나? 기발레 있는 거 아니야? 왜 자꾸 그렇게 의심을 해 사람을? <웃음> <저기요>. <웃음> 아, 죄송해요. <웃음> 그렇게까지 싫은가? 다음에 읽어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어 진심으로 남긴 진심으로 편지였어? 편지였어? 그래 다음에 읽어, 다음에 읽어. 고마워 그래요? 나는 다 감동이야 아유 짜증나 왜?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 왜? 짜증나 화내길 바랬는데 왜 좋은데? 분노에 가득 찼어 이상한 선물 선물하기 챌린지 성공!